네 이어서 해보시면 자 지금 이 동그라미 에 위에 넣는 이 브러쉬를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또는 두 개의 레이어 선 위에서 alt 누르고 클릭 하셔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시면 은되고요 저는 색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제 보이니까. 음. 그리고 조금 이 색이 어머 이게 너무 색깔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시면 이동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옮기시면 되죠. 마스크는 내 맘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되셨으면 이제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사실 수정은 쉬워도 레이어는 복잡해질 수 있어서 저는 합쳐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합쳐도 될까요? 네, 네 합치시죠 위에 있는 레이어 1번이랑 저는 밑에 있는 동그라미랑 합칠 건데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은 저랑 다를 수 있으시니까 화면 보시고 해당하는 레이어 찾아주시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E예요 E 컨츄리 디귿. 디귿 네 디귿 누르시면 합쳐지죠? 자 여기에다 그림자를 넣을 건데 그림자 넣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fx에서 뒤에 드롭 섀도우로 해가지고 그림자를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 자 그때 그림자의 색깔을 조금 갈색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우니까 요걸로 만드셔도 괜찮구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요렇게 됩니다 얘한테 레이어의 선택 영역을 불러온 다음에 회색을 집어넣어서 얘한테다가 가우시안 블러를 줘서 밑에다가 배치시키는거 책에서는 이성명이 되어 있고요. 전자도 괜찮고 후자도 괜찮아요. 뭘 하셔도 느낌은 비슷합니다. 뭘로 할까요? 네, 쉬운 게 앞에 게 쉽죠? 그래서 <웃음> 동그라미 선택하시고 FX 누르셔서 드롭 섀도우를 하실 건데 자, 드롭 섀도우의 약간 고급 기술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쉬운 거 하니까 네, 드롭 섀도우 창 여셨습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블렌딩 모드라고 되어 있는 멀티플라이 되어 있고 옆쪽에 색깔이 있으실 거예요. 검정색이 있으시죠? 네, 검정색을 쓰시면 아마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검정색을 클릭하신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에 갈색이 조금씩 이렇게 묻어서 보일 거예요. 이 갈색 부분을 하나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이 가까운 갈색이 저는 선택이 됐는데 화면에서 조금 밑으로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쪽에 색깔이 갈색으로 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저랑 똑같은 색깔 하실 분들은 이 색깔을 쓰세요. 9, 2, 5, F, 3, 1 9, 2, 5, F, 3, 1 <웃음> 오케이 누르시고 오퍼시티 값은 한 50% 주시면 될것같고요디스턴스는 0으로 딱 붙여주세요 사이즈 값은 너무 많이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10 정도 주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뒤쪽에 나오게 되죠? 네, 다 있으면 오케이. 자, 이제는 얘를 옮길 건데요.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복사, Alt 누르고 이동 툴로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웃음> 팁이 있어요. 음... 어떤 팁이 있냐면 제가 얘를 복제를 하나를 했어요. 복제를 해놓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중심점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거의 쓸 일이 없으셔가지고 아마 안 쓰셨을 텐데 제가 중심점을 이쯤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 상태로 얘를 회전을 주면 내가 방금 선택했는 곳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올라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티 아까 잡았었던 포인트 지점쯤 놓고 회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해가면 위치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